이찬그이치이한번 그렇게 아이들눈치이도요 스마트폰에 빠져있고 디지털 게임에 빠는 친구인데 근초점이좀 필요해요 지금 여기와 있는 아이들은 눈치있가이렇보다요 대표님. 음, 아, 아, 네. 네. 네. 안녕 오늘 이거 할 일이 하나 보입 뭐죠? 네. 우리 이렇게 힘든데 우리 아이들 봐. 네. 지구를 살게. 생선을 다해서 노력할까요? 네. 이이 환경 안네게 어렵고 힘드는데 건강하게 지구를 지켜. 대한민국 국민 그런 힘이 되어 주시고요. 그리고 대외적인 청소 출연을 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고 학부모님들은 뒤쪽 대기 공간으로 이동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소리> 유치부 학부모님들께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유치부 학생모님들께다가지고유셔야 돼요 학부모님가께하나말 국내적으로도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아, 네. 네, 네. 전 세계적으로 네. 저희 부산 수리샘에 속해 있는 카마 어, 대회만 해도 아, 약전 세계적으로 30여 아, 개국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네. 좀 협조 부탁드립니다 서울에서 대장을 하시고 본부장님 예, 예. 다시 말씀드릴게요. 유치소씀자3니까 네, 예, 저는 지금 사단법인 한국지산암산수학연구회 어, 주산수리템 대표이사 김순길인데요. 어, 대한민국에서 지금 주산교육을 가장 신나게, 재미있게, 열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정순천 대회장님, 이렇게 성황리에 저희도 도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다대가없지않나 네, 훨씬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아이고 우리 이렇게 주산에 많은 관심을 가지 주시는데 선생님 어떻게 해서 주산에 관심을 갖게 되셨습니까? 예, 제가 교사 시절에 한 20년간 주산 지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주산 8단의 단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주산에 늘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보통 한 6단, 7단 정도 땄기 때문에 늘 그 주산하는 아이들을 보면은 머리가 좋구나 그런 것을 느낍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꼭 필요한 거다 그죠? 우리 아이들한테 주산이 정말 중요한 거네요?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산이 머리 회전도 빨라지고 또 지능 개발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아우 너무 고맙습니다. 계속 관심 가져 주실 거죠? 예. 네, 네. 그래서 쌤도 늘 변함없이 두 분이 콤비처럼 이래 어, 활동해주시는데. 샘은 어떻게 주산에 관심을 갖게 되셨습니까? 네. 제가 대학 다닐 때 수학과를 나왔습니다. 네. 그때는 이 주산 자기증을 따지 않으면 네. 학증을 따낼 수가 없었어요. 네. 네. 그런데 계기로 지금 주산 학생들의 집중력과 자아 력과 모든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지금 경기 중이라서 조용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선 네. <웃음> 끝까지 수산에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일밤이 파악을, 사람과 신경과기 16은? 얼칫 아, 32 더하기 32는 그렇지, 64 곱하기 64. 이해 안 돼요? 이따가 뭐 실험을 할 거니까, 나 우리 학부모님들 어영차리 해주시면 됩니다. 자녀를 비워주셔야 하들아고 게임도 하고 성격 주시죠. 벌써 5분을 까먹었어요 5분을 까먹었어요 자리에서 일어나 보세요 네. 초급, 초중급까지 일어나세요 초급에서 초중급까지 일어나세요 일어나서 손들어 보세요 손들고 아저씨 봐봐요 아저씨 봐봐 지금부터 아저씨랑 가위바위보 할 거예요 가위바위보 해서 이기거나 비긴 사람은 계속하고 진 사람만 자리에 앉습니다 알겠죠? 여기서 양심을 속이면 된다 안 된다 여기서 양심을 속이는 어린이는 오늘 상못 받을 거예요 자 준비 진 사람만 자리에 앉으면 돼요 아쉬워하지 말고 가위바위보 주먹 안 치세요 주먹 안고 가위바위보 주먹 안 치세요 주먹 안고 가위 바위 포 주먹 안 드세요. 가위 바위 포 보자기 안 드세요. 보자기 안고 가위 바위 포 보자기 안고 지금 머리 싸움 치열합니다. 다음 모델과 가위 바위 포 주먹 안 드세요. 와 가위 바위 포 주먹 안 드세요. 가위 바위 포 보자기 안 드세요. 지금 손 들고 있는 어린이는 의자 위로 올라가세요 잘 보일 수 있게 의자 위로 올라가세요 의자 위로 올라가요 자, 해당 라인에 있는 선생님들 잘 보세요 의자 위에 올라가 있는 어린이들 암산문제 들어갑니다 먼저 전동신초등학교신윤식 교장선생님 네, 잠시 올라오세요 올라오세요 올라오셔가지고 벌써 웃으세요 서오세요 일어서서 의자 위에 올라가 있는 친구들만 봅니다 신윤식 교장 선생님께서 문제를 낼 겁니다 요걸 잘 들으시고 정답을 아는 사람은 양손을 높이 들고 양손 높이 들어봐요 의자 위에 올라가 있는 친구들만 양손 높이 들고 엉덩이 흔들어 옳지 열심히 흔드는 친구에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교장 선생님 문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준비됐나요? 의자 위에 올라가 있는 친구 들만봅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첩 안연되죠? 자, 몇렇을 4원이요, 1원이요, 3원이요, 9원이요, 5원이면 자, 엉덩이 흔들어 엉덩 정면에, 저 뒤쪽에 남자 어린이 흰색 점고 입고 있는 정답은 2 0이 션동입니다. 선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마이크 내려놓으시면 되겠습니다. 2 0이 그대로 올라가 계세요. 그대로 올라가 계세요. 그대로 우리 최창도 변호사님 한번더 모시겠습니다. 한 문제 더 낼게요. 지금 의점에 올라가 있는 친구들 두 번째 도전입니다. 엉덩이를 힘차게 흔드셔야 돼요. 기회를 드릴게요. 어서 오십시오. 최창도 변호사님께서 두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4번입니다 4번 문제 여 반갑습니다 4번 문제 내겠습니다 5원이요 3원이요 4원이요 6원이요 8원이면 엉덩이 엉덩이 엉덩이 엉덩이 엉덩이 엉덩이 이번엔 저쪽 오른쪽으로 갈게요 자, 우리 파란색 셔츠 입고 엉덩이 흔드는 남자 어린이 정답은 26 정답입니다 드리겠습니다 선생 고맙습니다. 예, 네. 아, 의정 위에 올라왔던 친구들은 자리 앉으시고 자리 앉으시고 이분은 십사원이면 엉덩이 저 뒤쪽에 파란색 셔츠 뭐라고 안 들려 안 들려 아니야 그거 아니야 앞에 은성 207! 점점입니다 앞에 박은서 학생에게 선물 드릴게요. 자, 아, 이제 자리에 앉으시고. 11회까지 올 때까지 처음부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어, 도움 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만은 어, 오늘은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 주신 분들만 참석했습니다. 어, 전동신초등학교 신윤식 교장생 참석하셨습니다. 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성동초등학교 신호성 교장생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두 분은 처음부터 어, 우리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해주고 계시는 분입니다 어, 그리고 오늘또 귀한 분이 오셨습니다 어, 수성구 중학교 운영협의회 회장직을 맡고 계시는 정일균 회장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랑 함께 한입을 속에 살고 있는 최창덕 변호사님, 우리 전국 고무님이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단법인 한국주산암산수학연구회 김순집 이사장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서울에서 최초로 시작하신 분입니다 어, 그리고 어, 우리 대구에 어, 여러분들과 같이 제1회대회를 해달라고 했으면 좋겠다 우리 대구 어린이들이 어, 주산을 좀 공부하게 해야 되겠는데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예, 저랑 함께 시작했던 우리 대구의 김진희 보부장님입니다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순수하게 매월 회비를 굳어서 오늘 이 대회를 치러진다는 데 대해서 제가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세금을 받지 않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봉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늘 이렇게 준비해 주시는 선생님들이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조금 전에 어, 말씀드렸습니다만는 해외에서 왔죠 카자스테가우즈 베키스탄에 어, 수리샘 지사를 뒀습니다. 배치마킹하러 몇년 전에 오셨는데, 유정곤 이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성현 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네, 그리고 우리 학부모들, 어, 들이 적극적으로 우리 학생들 공부시켜주시고 이렇게 오신 분들이 제일 큰 내민이라고 생각합니다 학부모님들 위해서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선수 이동은 제11회 전국주산수리영재경기 대회에서 지금껏 갈고 닦은 실력을 열심히 발휘하며 정정당당이 대회에 임할 것을 선사합니다. 선수대표 대구동성초등학교 황성욱 대구성남초등학교 이나래 예, 박수 부탁합니다. 선내님시고선수들 여러분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고요. 선수대표도 같이 사진 찍고 내려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순천 대회장님은 바로 앞으로 모시고 저희가 대회선을 선해 드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천 대회장님의 대회사 큰 덕수로 청하겠습니다 선수 여러분들, 선수 여러분들 공부 많이 하셨나요? 대회 나오니까 많이 떨리죠. 네, 어떤 학생은 엘리베이터 속에서 만났는데 머리가 막 아프대요. 신경을 너무 많이 써서. 여러분들 신경 많이 쓰지 않고, 어, 잘할 수 있죠? 네. 어 평소에 갈고 닦은 실력을 충분히 발휘하시길 바라겠고, 또 대구 대회에서 전국 대회, 세계 대회에, 어 우리 대구 선수들이 제일 많이 출전했으면 하는 개인적 바람입니다. 어, 대구 대회가 전국 대, 네. 세계 대회가 됐듯이 우리 외국 선수들도 출전을 했고 아마 어, 앞으로는 더 많은 선수들이 참가하며 우리 선수들도 세계적으로 뻗어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어, 우리 주사는 뭐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잘 아시겠지만은 어, 두뇌개발로서 스포츠로서 또 주산을 어서 수학 점수 많이 잘 나오죠 네, 많이 보탬이 되죠 수학 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 성적도 잘 나오리라 생각을 하고 이 성적 뿐만 아니라 인성이라든지 모든 게 같이 겸비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선수 여러분 오늘 마음껏 실력 발휘하시고 떨지 말고 잘치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단법인 한국주산암산수학연구회 그리고 주산술샘 대표이사 김순집입니다. 오늘 대회 진심으로 어, 축하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대회에 참석해주신 학생들에게 뜨거운 격려와 박수 한번 보내줍시다. 오늘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학부모님들 예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준비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우리 선생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회장을 맡아주신 정순천 회장님 누구보다도 교육에 관심이 많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경기에 참여한 학생들 유감없이 실력을 발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앞으로의 장래에 분명 큰 도움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대회에 참가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가실 동안에 우리 친구들이 딱어 기억해야 될거 시험 다 치고 나 시겠죠? 네, 꼭 바로 시험지 제일 오른쪽 친구한테 해주세요. 자, 지금은 손 밑으로 이제 준비해 놓읍시다. 손 밑으로. 자, 시험. 제일 먼저 할 일이 뭡니까 네, 이름 적고 수업번호 적고 빨리 접은 다음에 볼펜 손 놓고 시험지 들어 주세요. 김순집 이사장님께서는 우리 김진희 본부장님과 언제 만나셨습니까? 아,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꽤 오래전에, 14, 15년 전에 네. 된거 같고 그 당시 주산 교육을 전국적으로 확장하기 위해서 네. 어, 전국적 네트워크를 이렇게 만들려고 준비 중이었는데 네. 그때 대구 지역에서 특히 영남대학교 쪽에서 가장 활동을 활발하게 하셨던 김진희 본부장위 연계가 돼가지고 네. 뜻이, 뜻이 맞아서 여기까지 오고 있습니다. 네, 그럼 김진희 본부장님은 우리 서울에 그 우리 김순집 우리 이사장님한테 가서 처음에 배우셨고 대구 본부장을 맡게 됐다, 그죠? 배운 건 아니고 네. 원래 이제 대, 그 자체적으로 김진희 본부장님이 그 아주사을 하고 감사 양성을 하셨고 네, 대구 네, 지역의 네. 선생님들이 네, 사실 네. 선생님 오늘 활동하셨던 선생님들의 선생님이시고 네네네. 어그러고 이제 저하고는 이제 전국적으로 같은 프로그램을 쓰고 네. 어이 주상교육을 활성화시키는데 네. 대구 지역에 특히 경상도 지역에서 크게 활동을 하시게 해주셨죠. 네네 근데 처음에 그 김진희 본부장님은 그때 어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학교 수업도 못 들어가고 음, 학교 그때는, 그때는 네. 있나요? 그런데 주사는 시작했는데 학교 들어가기 네. 어려우셨다 이 말씀입니까? 그리고 방과후 네. 수업이 그, 당, 그, 그 당시에 학기제 네. 추창기였어요 네, 방과후 아, 초창기였기 네. 때문에 방과후 네. 과목이 반칙가 않았는데 네. 그 중에 주상과 음, 과목을 하기 위해서는 네. 그때는 쉽지는 않았죠. 네. 지금은 우리가 이제 그 아주 공식적인 루트로 해서 학교에 들어가지만 네. 그때만 해도 사실 공식적이다기보다는 좀 뭐 인맥 있는 거가 많이 이용이 되어서, 네. 우리 쌤들은 모든 걸 갖추어서 이렇게 다 지도를 잘 받았고, 가르칠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그런 인맥 때문에 저희가 이제 항상 좀 뒤로 밀려나는 그런 경우들이, 네. 처음에는 시작은 그렇게 됐었어요. 아, 근데 처음에 제가 처음에 듣기로는 우리 김진희 본부장님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좋은 인연으로 저 착한 순수한 마음으로 네. 만났는데, 그때 갑자기 이제 저를 찾아와서, 그 학교 교장쌤 아는 쌤이 있느냐.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조금 하다 보니까, 요즘도 주산하는 사람 있나? 네, 그러면 우리 딸부터 먼저 가르쳐 봐라. 네. 몇 개월 해보니까 너무 잘하는 겁니다. 네. 또 수학을, 수학의 취미를 네. 막 붙이고. 네. 이래서 이제 그 본부장님 아들하고 우리 딸하고 집에서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주산에 관심도 가지게 됐었고 뭐오늘까지 왔었는데 제가 지금 생각하니까 조금 너무 혹독하게 하지 않았나 선생님들도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여성 가정주부들이 그 교육을 받아갖고 학교에 강사로 나가는데 그래도 준비되어 있는 선생님 완벽한 선생님은 좋지 않겠나 제가 잔소리를 엄청 했습니다. 사실 말할 때 질환하고 나면 의원님 같은, 오늘 대회장님 같은 분이 계셔서 우리 선생님들한테 조금 자극제도 되고 네. 어 우리 대구 선생님들이 사실 제일 잘한다고 볼수 있어요. 정말. 네, 아 그건 인정하십니까? 네, 네. 그런, 그런 간합된 모습으로 이렇게 대회를 치를 수 있는 거는 어, 대부 대회만해도 세계적인 대회예요 규모로 봐서도. 그럼요, 네. 네 이제 그렇기도 하고 우리 다 대회장님 덕분이기도 하고. 아 뭐, 공제님이또 열심히 하셨고. 네, 네 얼마나 열심히 이제 너무 착하게 잘해서에 제가 어떻게 하면 할수 있겠나 이제 그래서 대회 할때 처음부터 조금 좀 용통성이 있겠으면 좋은데 제가 그때 마음으로서는 그래 약속을 했습니다 대회를 좀 하고 싶다. 그러면 1회부터 2 0편이 자신 있나? 네. 있다더라고요. 그러면. 시작이 반인데 벌써. 네. 근데 사실 작년에 10주년 때 울었어요. 저도 눈물이 나서 말을 다른 걸, 글을 좀 10주년이라는 걸 강조를 하고 싶었는데 울것 같아가 안 했거든요. 네, 네. 근데. 옆에서 보는 저도. 네. 제가 뭐 크게 도와주는 것도 없지만. 옆에서 보면 정말 뭉클하고. 네, 네. 감사하고. 네. 좀 어떻게, 어떻게 표현을 못 하겠는데,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 제가, 선생님들도, 선생님 자세도 갖춰야 되고, 그, 선생님들이 학생들 상대로 해서, 어, 또, 수익을 창출하기 때문에, 교육도 하고, 수익을 창출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베풀어라. 이래서, 대회를 니네들이 치러야 되지 않나. 그건 참가비를 받지 마라. 이, 홍보, 그, 광고도 받지 마라. 하고 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 지금까지, 근데 너무 잘하는 거. 고 있으니까 우리 전국적으로 이런 사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사장님 맞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대구에서 가끔 이제 본사에서 와주십사, 뭐 1년에 두세 번, 한두 번 이렇게 하는데 네. 제가 대구에서 오면 네. 만사적고 올 수밖에 없어요. 안 오시면 큰일 나죠. 네. <웃음> <웃음> 네님 너무 고맙고 네. 그, 저는, 오늘도 이렇게 앉아서 보면서, 한 사람의 그, 하고자 하는 의지와 그, 꿈을 가지고 하려고 했을 때, 주위 사람들이 많이 도왔잖아요. 그래서 저도 김지인희 본부장님 저 순수하고 착한 얼굴을 보고 믿었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 잠이 안 왔습니다. 대회 해놔놓고 한 달간 제가 잠이 안 왔습니다. 솔직히. 근데 이제 지금 이렇게 잘하고 있으니까 정말 그 세계적으로 우리 엄마들이 용감했다. 선생님들이 잘했다, 맞죠? 네. 네. 우리 김진희 본부장님, 네. 네. <웃음> 앞으로 성성장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네. 네. 네.